불빛이 옅어지기만 해 매번 어지럽히다 사라져가 그저 온상이 되어도 난 여전히 붙잡지 못하는 계속 변명을 하고서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저 편으로 사라져가는 장면 속에 난 멈춰있게 돼 너에게 잊혀져버린대로 이젠 여기에서 기다리기로 해날 가버린 한 장의 추억으로 남아줘 몇 번이고 돌려봤던 그미소몇 번이고 되네 있어. 이렇게 혼자 남아 이렇게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 둘씩 자리를 비워가고 이젠 가득 채워서 희미해져 상일 거라고 난 여전히 깨어나질 못하는 나에게 잊혀가서도 여전히 여기에서 기다리기만 해. 내가 버린 한 장의 추억만이 남아줘 몇 번이고 돌려봤던 그 장면 몇 번이고 되새길 때쯤에 그때 너에게 잊혀져버린데도 이젠 여기에서 기다리기로 해날 가버린 한장의 추억으로 남아서 몇번